우리, 열량 및 영양성분, 이렇게 잘 아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식품으로부터 에너지와 영양성분을 취해야 합니다. 그 열량 단위로서,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니 하기가 쉬우니까, 자, 열량은, 검체 100g, 영어로는 검체를 샘플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실험하기 위한, 검체 100g 중에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 당질 뭐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각각 얼마의 에너지를 낼수 있느냐?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4 지방 9 당질 4g당 kcal 자, 이렇게 열량을 낼수 있다 해서 킬로 칼로리 단위로 산출할 수가 있다. 자, 이때 뭐 대표적인 예가 하나 지금 있습니다. 여기 도 있습니다. 자, 1인분 흰죽 같으면은 이렇게 뭐 1인분 320ml였다면은 열량으로 다 계산한 에너지는 이렇게 240.1 k 로 a 로리가 <웃음> 얻어진다. 각각의 당질, 얼마, 단백질, 지질, 콜레스테롤, 조섬유, 칼슘, 철분, 나트륨, 비타민, 뭐 A, B2, C, E, 뭐 어,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실험을 하면은 구할 수 있는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량 단위로, 자 열량 단위로 각 식품별로 음식에 대해서 영양성분을 미리 값을 구해놓은 갑이 있습니다. 그 갑을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겠습니까? 밴드에 올려줬습니다. 아주 최신 파일입니다. 며칠 전에 올라왔는, 원래 아, 새롭게 다 어, 정리가 된그 파일입니다. 밴드에 들어가셔서 꼭 보시고 그 다음 7장에 식품 적객업소, 집단급식소 당연히 포함해서 우리가 조리식품에 대한 기준 규격이 식품공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잠시 한번 보고 가자. 정의는 식품 접객 업소, 집단 급식소 포함하고요. 조리 식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집단 급식소 포함한 식품 접객 업소, 조리 식품이란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통 판매 목적이 아닙니다. 조리 등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 음료, 뭐 생맥주 등도 포함해서 이걸 우리가 식품공전에 있는 조리 식품에 대한 기준 규격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따라야 한다. 원료 구비 조건, 뭐 당연하겠지, 뭐 신선하고 양호한 것으로 부패 변질 안 되고. 유독유해물질 오염되지 아니 아니한 것을 써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다음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도 사용해라. 자, 수질 기준은 어떤 수질 기준이냐? 먹는물관리법에 있는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먹는물관리법 한번 또 봐야 되겠죠? 그다 식품 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 자, 얼음에서 세균은 1ml당 1000 이하. 1000 이하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대장균 및 살모넬라는 250ml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음성이어야 합니다. 기타 이화학적 규격은 얼음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을 소홀히 넘기지 않도록 합시다. 그 다음 원료 보관 저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위생적으로 취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생적으로. 그 다음 개별 표시된 식품 등을 제외하고 냉장으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냉장이다 그러는 건 10도씨 이하 이 얘기고 냉동으로 보관하라 이거는 영하 18도씨 이하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 냉동식품을 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냉동식품의 해동은 위생적으로 해동해라 그 다음 해동하고 나서 바로 조리하지 않을 때 다시 냉장보관으로 보관을 한다 그런데 한번 해동한 식품은 다시 냉동해서는 안된다 안된다 그러니까 해동 후에 바로 조리하지 못하면 그냥 실온 방치하는 것보다는 냉장보관을 하라 그러니까 해동 후에 바로 조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식품별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리 및 조리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자 관리 기준에 주로 사용 중인 튀김용 유지는 산가는 3 이하여야 한다. 자, 산가 3 이하여야 한다. 기억 좀 하시고요. 튀김용 유지, 산가 3 이하 여야 한다. 그 다음, 온도, 냉면, 육수 등찬 음식 보관은 1 0도씨 이하에서. 그 다음에 따뜻한 음식은 60도 이상에서 보관해라. 보관해라. 그 다음, 야채. 또는 과실의 세척에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때 위생용품 규격 기준에 따른 야채 혹은 과실용 세척제를 사용을 해라. 그 이외의 다른 세척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 조리식품은 어떤 규격을 만족을 해야 되냐? 성상은 고유, 색택,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치는 없어야 한다. 이물 당연히 없어야 되고, 대장균, 음성이어야 하고요. 세균은 그램당 3,000 이하여야 합니다. 이건 쓰러쉬 하나입니다. 그 다음, 식중독균, 당연히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자, 아니되고 크로스트로디움 퍼프리전스는 자, 그램당 100이하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그램당 만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리과정 중 가열처리 하지 아니하거나 가열 후 조리한 식품의 경우 가 조리 그러니까 조리 과정 중 가열처리를 하지 가 않거나 가열한 다음에 조리한 식품 경우에는 황색 포도산 구균은 그램당 100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 다음 산가과산화물가 이거는 유탕 또는 유처리한 조리식품에 해당됩니다. 산가 5 이하 과산화물가 60 이하 60 이하 다음 음용수입니다. 대장균 250ml에 검출되면 안됩니다. 음성, 살모넬라 마찬가지 250ml에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신이야 마찬가지 250ml에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 조리기구에서 수족과 물 같으면 세균이 1ml당 10만 이하 10의 5성. 대장균 군 100ml에 1000 이하. 그 다음에 행주, 뭐, 사용 중인 것은 제외하고요. 대장균 검출되면 안 됩니다. 음성이 어야 합니다. 칼, 도마,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참기. 자, 음식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사용 중인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살모넬라, 대장균 검출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시험 방법은 각 시험 방법에 따르면 됩니다. 자, 시험 방법. 이물 시험 방법 한번 보시고, 대장균, 그 다음에 세균, 산가, 과산화물과, 뭐, 대장균군. 자, 이 실험 내용은 어떻게 실험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 이제 실험 부분이 나오네요. 팔장부터